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레노입니다 이번에 진행할 게임은 크레오 갓 시뮬레이터입니다. 어, 사실 이 게임은 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 할인하거나 좀 배치되고 난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컨텐츠가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면 상당히 심심할 수가 있어요. 저처럼, 음, 이렇게 빠르게 구입해서 지뢰받으시면 안 되고요. 일단 어떤 식으로 되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빠르게 진행 해봅시다. 음, 옵션! 인센을 했고 자 랜덤아이즈 그냥 이렇게 좀몇개 눌렀게요 자 적당히 올립시다 자 튜토리얼은 사실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과감히 넘길게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알타라는 게 이게 마을의 중심지입니다. 일단 자 어디다 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자원들이 많은 데가 좋겠죠. 이쪽에 철도 적당한 것 같고 여기도 한번 지어볼게요. 자한번 해봅시다. 왜 이게 한 단편 내지 한 두편에 끝날지 설명해드릴게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게 자원들이에요. 이게 자원들이고 현재 모을 수 있는 게좀한정적이에요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알탈 지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하면 됩니다. 그 전에 UI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게 윌파워고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 연구할 때 사용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집이 없기 때문에 10명이 있고 10명이 있지만 어, 집이 없기 때문에 뒤쪽이 빵으로 되어있죠. 집을 지으면 음, 이 수치가 올라갈 거고 또 주민들 상한치도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략 감이 아, 오시겠지만 아이, 성인, 그리고 노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놀고 있는 워커의 숫자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자. 일단은 이 게임이 좀 골때리는게 초반에 나무라든가 음식이라던가 이런게 좀 빠른 속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걸 막 지으시면 안돼요. 막 지으시면 안되고 여기 있는 거 럼버하우스 이런 거잘 챙겨서 이런 거 먼저 지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 배치는 이 아래쪽에 보면 Q2를 조정해서 지정하라고 되있죠 자, 2를 누르면 이렇게 사람들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원들이 많지가 않아서 초당 하나의 나무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설하는데 300개나 들어가죠.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뭐 아무튼 좀 그래요. 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빠르게 해도 해결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는 먹을 걸좀 해결해 볼게요. 먹을 거는 이쪽에 다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명 정도 배치를 시켜놓고이돈 있죠? 돈도 만들어야 돼요. 자, 돈을 한번 구해 볼게요. 모든 건물들 짓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 집이나 이런거 짓다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 스몰샵.. 그.. 스몰샵이라는게 있는데 예, 아래보시면 골드를 번다고 합니다 일단 임시적으로 얘를 아 이렇게 지정해 놓고 제가 여기 다섯 명 이쪽에 한명 이거 남은게 두명이죠두명을 이쪽에다 다 배치를 시킬게 요 그러면 골드가 초당 2씩 벌릴겁니다 그런데 웃긴게 뭐냐 만드는데 막 300씩 들어가요 머리 아프죠? 그래서 이런건 좀잘 고민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지으시면 안돼요. 일단 한 3개 정도만 지을게요. 그러면 900골드가 나갔으니까 3000골드 남았죠? 자 여기서 나타낸 게 탭키를 누르면 모델이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뭐 QE 누르면 회전한다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뭐 딱히 차이점은 없어요. 잠깐만 제가 실수했죠? 이런거 없앨게요. 자원이 날아갔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일단은 이렇게 하고 여유있는 아이들 이렇게 슬러을 해체할게요. 딱 보니까 속도.. 스피드 3으로 해도 될 각이죠? 이렇게 생산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질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일단 나무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리고 연구 한번 해봅시다. 여기 쪽에 보시면. 연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음. 자 이코노미. 이코노미를 하면 뭐가 좋을까 마켓이라는 게 해금이 되죠.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이거 해금 시켜놓고 돈을 얼마나 벌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흐 <웃음> 그래요. 지금 나무들이 상당히 부족하죠. 이거 또1200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음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수치 생산 속도를 좀패치 해야 될것 같아요. 새 세배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죠 일단 기다립시다. 기다리고 그리고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요. 지금 집을 세개나 지었는데 왜 빌리지캡이 10밖에 안되죠? 그쵸 이해가 안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요? 또좀 해결할 문제가 좀 많아보입니다. 기다리고 그리고 이밭 하나로 커버가 된지 안된지 이건 꼭확인해봐야돼요 이게 눈에 안보여요. 이것도 Ui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 한번 지켜봅시다. 지금 1500 정도 있고 이거 수확하면 수치가 확 올라갈 거예요. 이제 1400까지 껏 떨어졌고 일단 기다려볼게요. 자, 수확할 때가 온것 같죠? 과연 어느 정도 회복이 될까요? 자 여유 일꾼 한명더 생겼죠? 이쪽에다 배치를 할게요 지금 1300대까지 떨어졌고 이거 문제인데요총안 되면 이거 하나 더지어야될 수도 있어요 자1 4 7 2 이거를 잃으면 안 되죠? 이거 사람들 조금 이더 고용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먹는 게좀 많이 부족하니까 여기한 명을 빼고 이쪽에다 한 명을 더 투자할게요 그러면 총 4명이 일하게 되죠? 속도가 더 빨라질겁니다. 그리고 나무가 한1200될 때까지만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게요. 이거는 지금 버그에요. 원래 15가 돼야 되는데 지금 10이 됐죠. 자 보세요. 지금 4명이 달라붙으니까 속도가 좀 낮죠.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일단 나중에 마켓 질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자, 1200이 되려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요. 지금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이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 얼마나 많이 번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크다. 크네요. 그쵸? 이렇게 큰줄 몰랐는데. 일단 옆에다가 좀 돌려서 건설을 해볼게요. 이것도 모델이.. 에이.. 안 이쁘죠? 이거 취소시킨 다음에 다시 합시다. 자, 여기다 지을까요?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도 3 지정할 수 있죠? 일단.. 아니.. 여기 3 빼고 이쪽에다 다 지정을 해볼게요. 자 얼마나 빨리 번지 보자 오 하나 2골드씩 벌어요? 여기 산다 뺀는데 그렇죠? 그래요 음, 이러면 돈을 좀 빨리 벌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이 집을 만드는데 나무가 300씩 들어갑니다 머리 아프죠? 좀 기다려 볼게요 아이고, 팔로우들 다 어디갔나? 이 사람들. 원래 이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게 꼬여가지고 사람들이 더안 모이고 있죠. 이거 파괴하면 뭐가 나올까요? 호잇? 어, 좀 나오네요. 아, 파괴하자 시다 이거는 <웃음> 자원 거의 안 주죠. 아, 이건 좀심하이네요 저 어찌됐건, 조금 이다가300 되면 이쪽에다 집을 만들고, 사람들 배치시키고. 음. 자, 팔로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좀 기다리면 될것 같고. 그리고, 10명을 다 배치시켰기 때문에 지금 일단 대기해야 될것 같고. 이제 곧 있으면 아이들이 성인이 될 겁니다. 지금 아이 두명 있죠. 음, 300이 됐죠? 자, 하나 멋지게 지어봅시다. 호이 <웃음> 이제 늘어나네요 이제 세명이 또올거예요 이제 아이들 좀더 많이 생겼죠? 얘들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될거고 <웃음> 뭐여 이거? 왜이렇게 빨리 나요 참고 이게 세배속입니다 좀 이것저것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얘 예, 생각보다 나무가 많이 부족하죠. 나중에 나무 관련된 걸좀몇개더 지어야 될 거예요.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재난이 있기 때문에 우물이나 이런 것도 한두개 정도는 지어야 될 거예요. 이게 범위가 있어요. 어디 보자. 나 벌린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 하나 더 짓고 싶어지죠. 근데 지금 여유력이 없어요. 기다립시다. 아직 트레이드는 할수 없어요. 아직 트레이드는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연구 필요한 거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제3000 포인트 정도가 모였고, 음... 이건 또 뭐야? 템플 만드는 거에요. 그쵸? 뭐 이런 건 아직 해금이 안된것 같아요. 지금 개발 중인 것 같고요. 그쵸? 남은 건 이거밖에 없는데 얘들 만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일단 돌부터 캐는 게 좋겠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 물 해금 시킨는데 2000포인트가 들어가네. 기다립시다. 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사람들 좀더 데려와야 될것 같아요. 한 20명 정도 데리고 있으면 괜찮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자이 미션은 뭘까요? 300 정도 만들라고 말도 안 돼요. 이거 300까지 언제 만들어? 머리 아프죠? 아마 중간에 시간을 생략을 시키거나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하우스 좀만 더 만들어보고 유형을 좀 맞출게요. 후잇! 이렇게 합시다. 자, 숙명. 곧 있으면 아이들이 생겨날 거야. 자, 지금 돈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예요. 그쵸? 제 3명밖에 안 들어갔는데 제 사골도 씩 벌리고 있죠. 효율이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 이쪽에 한명 빼고 면 빼고 자 밥을 좀더 빠르게 생산합시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번에는 아무래도 나무에 관련된 걸좀 지어야겠죠. 자 나무를 좀더 빠르게 뽑을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윈드빌 이거는 음 아마 연구 해금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한번 봅시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아직 안 떴으니까 해금을 시키고 나서 봐야겠네요. 이죠2000대면한번 해금 시켜 볼게요. 됐죠? 자, 메뉴 한번 봅시다. 자, 언급된 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 그.. 장물 주변에다 지으면 생산량이 올라간대요. 그 나쁘지 않죠? 이거는 버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나중에 지어놓읍시다. 한 두세 개 지어놓고, 이 가운데다가 하나 지으면 딱 완벽할 것 같아요. 자, 숭배자들 늘어나고 있죠. 행복합니다. 집도 좀늘려도될것 같고요. 사람을 좀더 받아야지만 생산 속도가 늘어날 것같아아 어, 그전에 나무 생산 건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지금 500정도 들어가죠. 하하 <웃음> 이거 언제 언제 어, 말나할수 있을까 자 일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다섯 명 7명 그리고 다섯 명이니까총 12명 12명 배치됐고 성인이 될 대상이 9명 정도 돼요. 그러면 차라리, 제 생각엔 말이죠. 그냥 이거 500까지 모은 다음에, 나무꾼으로 투자하면 될것 같아요. 어, 머리가 좀 아프죠. 이 나무 생산 속도를 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밥이에요. 밥하고 나서, 여기 있는 게 없어질 즈에 이런 거좀신하을 쓸게요. 그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성인되고 일꾼될 때까지 좀만 버텨봅시다. 음, 사실 이런 류 게임이 상당히 많긴 해요. 근데 음,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약간 좀 가격에 비해서는 좀보완이 필요해요. 야, 이거 말고 마이크로타운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유사한데 그거는 뭐갓 시뮬레이션 게임은 아니고 직접 마을을 만드는 게임이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스타일이 이래요. 그렇고 그거는 뭐 그거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이거는 이거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거니까 아 어디보자 자 먹을 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음.. 밭을 만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순서를 바꿉시다. 이건 뭐... 방법이 없죠. 여기다가 하나 찍울게요자 이렇게 찍고 자 슬롯을 올려놓을게요. 어차피 아홉 명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자 일꾼들이 될 거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 돈이 남아도니까 한명을 빼고 이쪽에다 투입을 시킨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 이렇게 할게요. 돈은 적어도 한 2,000 골드는 있어야 돼요. 야, 아, 근데 애들 자란 속도가 너무 느리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야, 이거?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뭐였지? 수학을 아니 재배를 하기 시작했죠. 이쪽은 수학을 대기 중이고, 왜 파워? 잠깐만, 왜 11명을 죽었지 아이고, 노인이 됐네요. 아, 이건 또 머리가 아프네. 머리 아프죠. 노인이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은퇴를 한것 같아. 안내두고이 아이들 언제 자가니 이거? 안 되겠어. 집 하나 더만듭시다자 탭키로 똑같은 유형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입구 늘어났죠. 좋아요 이런 거. 자 이제 여기서 다섯 명이 풀로 일하기 시작했고 네, 먹을 거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아이 좋구만 자 생산속도가 빨라졌죠 또암면이 대기중이에요 애들 빨리 났네요 자 윌파워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래요 거기 좋아요 이제 이쪽만 어, 여유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돈은 금방금방 만들어진다 좋네요 자 만약에 대비해서 집을 하나만 더 만들게요 또 300이 다 돼가죠 얘네 둘이 열심히 밭을 갈고 있으니까 먹는게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수치 기억해놨다가 한 1500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안 올라가는 것 같아. 아니야. 좀더 필요해. 지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애매하죠. 그흠. 실망입니다. 어, 얘를 좀... 그 흠. 실망입니다. 아 얘를 좀그 윈도우 밀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쪽에다가 지워 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슬롯도 올립시다. 올려놓고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300 모은 다음에 주택을 만들게요. 한명아두명또 은퇴했죠. 슬프네요. 아, 그동안 또 포인트가 생겼으니까 이거 해주면 좋겠는데 다 5,000포인트네요. 그러면 우물 먼저 배웁시다. 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니까 자 재난이 발생될 거를 좀 감안해서 우물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나무 200정도 들어가죠? 자이 정도는 얘가 커버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오잇! 어 이건 딱히 건설할 필요가 없네요. 아 이것도 사람을 배치해야 되네? 머리 아프죠? 일단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이제 남은 건 나무! 나무가 필요합니다. 다음번에 좀 나무를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집한번더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를 뽑던가 그렇게 해겠죠 지금 보시면 먹는 게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잠깐 지금 돈이 더 필요한 거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 슬롯 올리고 어, 이쪽을 잠깐 끌게요. 이제 1900, 2000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 정리할게요. 다 뺄게요. 그러면 돈 벌리는 속도가 쭉쭉 늘어난다. 아, 보기 좋죠? 한600 정도는 만들어 나와야 돼요 최소. 아왜 어, 이렇게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니 이거. 큰일났네. 집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 자 돈도 많이 벌리고 있구요. 제가 집을 만들어야 돼. 지금 이 사람들 다 분가시키려면 집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은 것 같아. 자, 좀만 더 힘냅시다. 머리가 아픈데, 어, 어떻게든 되겠죠. 그리고 노인들도 이제 슬슬 운명을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자리들, 나무 돌기 시작하죠. 자, 하나만 더 질게요. 그래, 여기는 이렇게 작은 집을 한번 구성해 볼게요. 오잇 응 그래 30까지 올라갔어 이야.. 애, 애들 순풍순풍 났죠 그래요 일단 집이 필요하긴 하네요 그 여유 있을 때 여기도 다시 슬러스좀 늘려놓을게요 좀 자리가 좀 많이 부족하겠지만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번엔 10명의 자식들이 성이될 거에요.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은 모바일 게임으로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거의 방치형 게임이잖아요. 그쵸? 뭐할수 있는 게 거의 없고요. 자 먹는게 많이 늘어났고 사람들 투입되면 그방 돈이 걸릴텐데 근데 왜 팔로우들이 계속 줄어들까? 이해가 안되네 5천 될때가 그 5천 될때마다 기능들 다해금을 시켜볼게 요으 연기들 좀 저리가 4 0때까지 기다릴게요 또 200정도 모았고 이거 만들려면 500정도 필요하죠. 대기할게요. 그리고 괜찮은데 찾아가지고 얘보다는 생산 속도가 좀 많은데에서 작업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어때요? 이쪽 이쪽 라인 어때요? 여기 여기도 괜찮을 것 같고 이쪽은 좀 그래요. 그 다음번 괜찮은 위치가 여기밖에 없나? 근데 여기는 나무가 너무 적죠?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아... 기다릴게요 그냥. 이게 옮겨... 그, 이 건물에 옮기면서 수치가 좀 명확하게 표시가 되면 좋을텐데. 그것도 아직 안 됐어. 이거 한 150초 한 2분 정도 기다리면 되겠다 <웃음> 아 너무 오래걸리죠 일단 돈은 꽤 많이 모았어요 다행이고 먹는 것도 지금 두개만 돌리고 있는데 잘 모이고 있고요 나무가 문제네 이제 자좀 많이 힘내면 돼요 이건 구입이 가능한가? 이한번 체크해봅시다 아이 500골드 필요하다고? 어 우리 500골드 있잖아 어? 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에라이 내돈 아, 이 구조가 참안 좋네요. 그쵸? 이 상태에서 플러스 누르면 이 수량만큼 구하는 것 같아요. 에헤이, 렇게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낫겠잖아요, 이거. 난 다시 한번 거래를 해볼게요. 10 누른 다음에, 플러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건설 한번 해봅시다. 음... 이아이죠 어? 철이 부족하다고? 철을 입해야될것 같죠? 한 20개 정도 굽을 합시다. 비싸긴 할것 같아. 메타 2 0개 300골드 나간다고 했죠? 자, 아, 구입할게요. 뭐, 현재로서 방법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나름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죠? 여기다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올릴게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쪽으로 다 몰렸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에 몰렸지? 아 이거 산빼자 자 이쪽으로 보낼게요 여기도 산대좀 빼고 3명이면 충분해 그 다음 에 이쪽으로 다 보낼게요 1.4 우드퍼했건드죠아 나무 생산 속도를 보십시오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이정도 비율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드에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지우면 금방 확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 요 자, 그동안 조금 이따 집 하나 더 짓고 또500 모아가지고 바로 건설을 해볼게요. 여유용량이 없죠?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철을 캐야 되는데 철을 켜려면 5천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대기를 해야될 것 같아요. 자, 인구수 좀 늘릴게요. 3킬 눌러서 똑같은 기종을 만들어볼게요. 여기다 만들면 되겠죠? 후잇! 자 35, 오케이. 자, 놀고 있는 사람들 없어요.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 35명 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이번에는 제 13명이 가용 인력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또 나무 큰 오두막 이 아이를 만들어볼게요.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 아니면 이 옆에다 지어도될것 같은데 효율성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영역이 겹치면 효과가 반감되는지안되는지 그런 것도 안나있는지라좀 머리가 아픈데 아니면 이쪽에다 지어도될것 같아요. 나중에 좀 고민을 합시다. 아이고 가용 인력 도 줄었어. 네? 어쩔 수 없죠. 집을 좀더 짓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봤을 때이 철들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래도 이거 배워야 될것 같죠? 이거 이거 먼저 배웁시다. 그래서 철을 캐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 철이 많죠? 이게 철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건설시킨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거또 지어서 철을 더 이상 구할 수 없다 가정하면 야, 메탈 마인.. 잠깐만.. 아왜 이렇게 비싸.. 아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수치가 안 늘어나잖아 이거 에휴.. 어, 이거 안 늘어나면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할텐데.. 설마 이걸.. 이런식으로 하라고 한건 좀... 너무한데... 이건 좀 나중에 고민해봅시다 야 이거 철... 진짜 안줄거야? 머리 아프죠? 이건 좀 고민해볼게요 분명히 여기 수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뭐정 안되면 그냥 300명까지 늘려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아니야 300명 만들려면 또철 광석이 필요하잖아 골때린 게임이네요 일단좀 기다려 봅시다 나중에 뭐 자동으로 뭐 거래 수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상점을 많이 만들면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이거 확인해 봅시다. 음. 딱히 언급되어 있는 게 없죠. 이거 언제 리셋된지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이게 더 진행이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렇네요 좀. 일 여기다가 사람들 다 배치해가지고 돈이라도 더 많이 봅시다.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 또 찾아뵐게요. 아마 다음 편이 마지막 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이게 거의 다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하죠. 아무튼 다음 시간에 뵐게요.